봐서 사랑하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,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음식 흑산도 홍어 이 흑산동은 제가 그전에 해창 그 막걸리를 먹으면서 어딘지 그 사장님 업체가 어딘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생선 톡톡 홍어는 이 스루 스트리밍처럼 처음에 딱 오픈했을 때 바로 그 냄새를 딱 맡아줘야 돼요 오야비닐뜯잡자 지금 냄새가 <웃음> 아, 아름답습니다 아 아, 흑산도산만 따로 이제 500g 이렇게 도 판매를 하고 뭐 국내산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혹시나 이,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정보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모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협찬 광고시 미리 어, 언제 하고 있습니다 어, 제가 직접 자비로 구매 후 어, 제작하는 영상임을 항상 어,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름다운 홍어와 먹을 술 블루 블루 블루. 이것은 잡사가 좋아하는 것이요 트렌드 블루. 기개 맥힙니다. 아. 그리고 또이 양주가 굉장히 또 홍어도 또잘 어울립니다. 아, 잡사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무근지와 돼지고기 함께 삶은 음, 이 맛있는 흑삼동어. 오우야. 아우 야 이제 훌륭하게 세팅이 아주 완성이 됐습니다. 블루 뒤 여기를 쓱 올렸다고. 아우. 아이오크통스 숙성 잘된이 위스키의 향어우자 죽여줍니다. 자, 먼저, 가장 먼저 이 홍어 볼살이게 진짜 맛있거든요? 죽이거든요? 이거 아... 쏴사 아, 진짜 제가 블루를 굉장히 좋아해요 존이 먹고 블루 처음 들어갈 때 굉장히 스무스하고 부드럽게 싹 들어가서 입끝 향에는 살짝 이 곡물 곡물을 딱 이렇게 좀 삼켰을 때 나는 그향 있죠 그게 탁탁 올라오면서 가슴으로 살짝 가면서 은은하게 화~~하게 살짝 퍼져요 와~~ 아 야! 김이다 어우야 어우 야, 제대로, 진짜 지대로잘 살겠다 야 상온에 이 강숙성을 상온에 한 2-3일정도 딱 놓으면 은아 처음 먹었을때 그 향이 굉장히 극대화가돼요그 톡톡 어, 쏘면서 좀 옆에 큰한 쿰쿰한 향이 꽉 처음에 극대화했다가 뒤로 점점점 어 사그라지는 느낌 요거는 좋은 숙성을 시켜가지고 막 빼낸거는 처음엔 쿰쿰한 향이 안나다가 씹으면 씹을수록 점점점점 올라오거든요 오 크. 이게 상온에 동부하고 좋은 숙성으로 막 뺀거하고는 차이가 어,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... 아 <웃음> <웃음> 이거야, 이거... 딱 삼킨 뒤에 이 홍어 향이랑 일단 목이 남아있을 때 공기를 막 머금고 코로 푹 내뿜으면은... 아, 아, 이 남아있는 홍어 잔향이나 이런 걸 굉장히 또잘 즐길 수 있어요. 삼합. 묵은지랑. 와, 음. 삼합에. 아, 고소한 돼지고기하고, 얼큰하면서, 컴컴한 이 홍어, 그리고, 이 시원한 이 묵은지가 딱 만나면서, 굉장히 또 좋은 하모니를 또, 뭐 내고, 요거 이제 홍어만 드시기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또, 이런 방법으로 좀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, 괜찮습니다. 어, 설명할 거 웬만큼 다 했으니까, 자, 맛있게. 먹는 모습 위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쏴서 와우. 아 오늘 이 돼지고기가 굉장히 또 고소하면서 와, 굉장히 또 맛이 좋네. 음. 이 맛이 좋은 이유는 제가 삶아서, 제 생각보다 고기 좀잘 삶습니다. 음. 제가 굽는 거 잘못하지만, 삶는 고기는 또 잘해요. 음. 어? Um. 아이코 와요 코가 오늘 거는 유독 질긴데 아 이거 너무 좋다 껌 씹듯이 오래 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나호막 풍선껌 같은 거 하나 나오면 진짜 아, 나같은 사람한테 진짜 는 초대박인데 아이 어... 삭힌 생선 이게 뭐라고 아, 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네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. 배추 뿌리, 에. 김치 배추 뿌리. 나 아, 아삭함이 진짜 좋습니다. 아. 요거는? 김장할때 김치사이에 이렇게 무 하나씩 넣어놓거든요 음. 이거 진짜 시원하고 맛, 기가 막히거든요 같이 익으면 아아유도 사자 조니어코플루에 무석박질아니 all oh. 네. 뭐 국내산 훌륭하고 한데 흑산도 을 찾는 이유는 삭겨서도 남아있는 굉장히 찾은 좋은 식감. 어. 아, 이 홍어랑 아름다운 이 무김치만 한입딱할 건데 오늘 또또 술이 사라지는 마술이 음, 없으면 여러분들 아, 아쉽겠죠? 그래서 조니 워커가 사라지는 마술. 아, 항상 말씀드리지만 술이 사라지는 마술 이런 거는 어,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보시는 거로만 만족하시고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. 요만큼 이것도 굉장히 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<웃음> 사자 아 아우 가슴 쫙 타고 내려간다 아주 그냥 어우야 와두점 무김치 올리고 돼지고기도 한점 에음 야, 이게 막 해체한 홍어의 코는요, 이거보다 좀더 도톰하면서 안에 이제 수분기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질기지가 않아요. 부피가 좀더 크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아삭하게 좀잘 씹히는 정도인데, 야, 저는 근데 이 삭힌 코 느낌이 훨씬 더 좋습니다. 이제 치아나 이제 턱힘이 더 강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, 아, 이게 진짜 그 살짝 질겨진 껌을 씹는 것처럼, 어. 씹으면 서 씹을수록 이제 딱 홍어 향은 크, 입안으로 조금씩 딱 들어가면서, 아, 이거 굉장히 훌륭합니다. <웃음> 아, 홍어 코 마지막 남은 한 점. 오른쪽 다섯 번. 왼쪽 열방 다시 다시 오른쪽 25번 다시 이쪽 스무 번. 아, 그 다음 좌우로 왔다 갔다. 아, 진짜 미친 생각이지만 홍어바 풍선껌 나오면 저 같은 사람은 삽니다. 야. 물론 뭐저 때문에 홍어를 못 드셔보시다가 제가 맛있게 먹는다고 해가지고 도전하셨다가 생각했던 맛, 상상했던 맛이 아니라서 실패하셨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.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어, 또 시청자분들한테 홍기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. 근데 매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저는 홍어를 무슨 제가 어, 잘먹는 아우, 나는 여러분들보다 홍어를 잘 먹어. 이게 아니라 진짜 이 홍어가 조금만 익숙해지면 진짜 엄청 훌륭한 그 음식이거든요. 야,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풍미를 하, 좀 익숙해지셔가지고 경험해보시면 아좀 만족하실 거라고 제가 진짜 장담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 홍어라는 게 하, 그래서 저는 좀 억울한 게 있습니다 홍기꾼이라는 그 어, 타이틀 이 별명 좀한 번씩 억울합니다 이 먹다 보면 익숙해지면 진짜 이거 많은 분들이 또 즐기시는 건데, 아. 어. 아, 그리고 요거. 살짝 키 쪽에 관자처럼 생긴 이거. 홍어 뻘살 머리인 쪽 해체라면 구섬치 쪽 근처에. 도톰한 살두 덩어리 정도가 나와요 이게 저 볼살인데 이게 살이 그 진짜 뼈안 씹히고 살이 통으로 딱 씹히는 그하 쫀득하면서 취잉하면서 아 진짜 이게 씹히는 맛이 굉장히 일품인 또그특수부위 중에 하나거든요 헹글 쫄깃 입안 꽉 채워주면서 어우 이 살이 씹히는 이 촉감 이런 것도 굉장히 입안은 굉장히 만족시켜주는 이 뽈살 싸서 오늘도 여전히 먹다보니까 돼지고기보다 홍어가 먼저 떨어지네 저는 아 사람으로 또 한입 어. 삼먹어한입어 <놀람> <놀람> 자, 이제 홍어는 다 먹었고, 근데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제 돼지고기가 이만큼 남았고, 김치가 이렇게 남았잖아요. 김치 묵은지, 잘 숙성된 묵은지, 여기 이쪽 그 뿌리 가까운 이쪽 부분 있죠. 예. 요 배추김치에 요거를 안주로 할 만한 굉장히 좋은 술이 있습니다. 아, 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, 여기에 맥주가요. 생각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사 아 진짜 혹시나 이것도 사기치네 억지네 하시는분들 진짜 드셔보세요 와 진짜 깔끔하고 시원하고 좋습니다 시원한 맥주에 이 김치 묵은지 이그 아랫부분 잎사귀 느낌이 강한 이 부드러운 이 부분 말고 아삭한 식감 살아있는 이 아랫부분 이 예. 부분이 훨씬 맛있어요 맥주 먹기는 예.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기회되지만 꼭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아. 아... 사랑하는 사님들 오늘도 진짜 맛있게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 아, 역시 홍어 아... 저를 행복하게 하네요 네. 아... 맛있게 너무 잘 먹었고 자, 사랑하는 사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